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 너무 덥죠 요즘 무더위가 너무 기승인데요 그래서 우리 야외 친구들도 아주아주 아주 덥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하냐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얼음을 준비해서 아이들 얼음 목욕을 시켜줄건데요 어, 제가 따로 시키는건 아니고요 물통에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얼음 목욕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친구가 자이복남이 미니 돼지 복남이가그 대표적인 친구예요 자 우리 복남이 오늘 더워서 지금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는데 헉, 그 단새 복남이안본 사이에 이렇게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그래서 더 더운가 봐요 어우 어떡하지 복남아 봉남이 물그릇에 저기 목욕하는 물그릇이에요 저 물그릇에다가 얼음을 한번 넣어줄게요 잠깐만요 자봉남이도 얼음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얼음물을 기다리나봐요 저 물그릇에 얼음을 한번 채워볼게요 우와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저희 봉남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봉남이의 표정이요 웃어요. 이렇게 물 주면 물도 먹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물 속에 들어간대요. 발 담그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얼음도 아삭아삭 씹어먹고요. 저 물에 들어가서 저렇게 발 담그고 아주 시원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잠깐 봉남이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맛있게 아삭아삭 씹어먹죠 통은 좁지만 저, 보, 저 물통 안에 복나미가 몸을 담그고요 얼음 목욕도 즐기는데요 지금은 얼음 먹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더위는요 우리 동물 친구들에게도 아주 덥고요 저희에게도 아주 더운 여름이에요 자세히 보니까요 봉남이가 물 위에 있는 얼음만 아삭아삭 씹어 먹네요 아니 저렇게 얼음을 넣어주고요. 제가 잠시 갔다 오니까 얼음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얼음이 다 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저렇게 봉나미가 얼음을 다 먹어버리네요. 이렇게 봉나미는 얼음 목욕을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하는데요. 그래도 덥긴 더워요. 우리 이렇게 저위를 이기고 있는 저희 복남이 친구 소식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소식도 한번 올려볼까요? 이번에는 덥지만 저위를잘 이기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프레리도구 친구인데요. 오! 프레리도구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프레리 도구는요. 이 무더운 여름을 이렇게 누워서 자 낮잠을 자고 있는 낮잠을 자고 있네요. 어 눈을 뜨고요. 꼭 죽은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어서 한 번씩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요. 키키 키키 그런 척도 안 하죠? 키 그래도 키키집은 바람 잘 부는 그늘이 있는 곳이라 시원하대요. 이 시원한 곳에서 저렇게 낮잠을 잘 즐기고 있는 저희 프레리도그였고요또 이번에 더위를 잘 피하고 있는 또 다른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이번에 야외 친구 중에 더위를 잘 피하고 있는 우리 토끼 친구들! 이 토끼 친구들은요. 더위를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게 이렇게 땅굴을 아주아주 많이 파요. 흙에다가 땅굴을 많이 파서요. 더우면 저 땅굴 속에 쏙 들어가 있, 가, 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토끼 친구들이 더위를 가장 잘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시원한 물도요. 항상 항상 제공하고 있어, 있어요. 자, 토끼집 1이었고요. 토끼집 2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토끼집 2에는요 이 친구들이 밑으로 그 저기 땅굴을 파서요 저렇게 땅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회색 토끼인데 숨어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사실 이 토끼집에는 야외에 나와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구요 보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땅굴을 팠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집 밑이 가장 시원했나봐요. 이집 밑에다가 땅굴 아주아주 깊게 파놨어요. 그래서 이집 밑에 다들 지금 숨어있고요. 이렇게 토끼까지 더위를 이기는 법을 보여드렸고요. 또스마일러이 동물 친구만 더운게 아니라 우리도 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는 차각막을 설치했대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정원에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해놔서 시원하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빨라요. 어디를 열심히 가는지 엄청 빠르죠? 쫓아가기도 힘드네요. 덩어리가 이렇게 막 기어다녀요 와 빠르다 이 친구는 송충이겠죠? 이 송충이 정말 빠르네요 저는 송충이가 되게 느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른 건 처음 봤어요 멀리서 잡아보면 순식간에 사라지죠. 송충이 이 친구도요. 더운가봐요. 엄청 빨리 움직이네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안녕. 더 좋은 곳에 가렴. 빠이빠이. 여러분들도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시죠?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고요. 스마일러의 동물 친구들도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있답니다. 동물 친구들이 궁금하시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